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PC, 페미니스트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두 단어는 2018년 한해 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현재까지 식지 않은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입니다 사실 이게 참 애매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치 정치 이야기 마냥 한국 사람들이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하고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기 꺼려지는 날선 주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다곤 하지만 사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각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누군가가 강제로 강요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도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직원들의 동의와 무관하게 사상교육을 강제시하고 있다면 아무리 그 사상이 옳다고 해도 과연 회사 차원에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2018년 한해는 PC, 정치적 올바름, 그리고 페미니즘 때문에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전 세계를 떠나서 당장에 우리나라의 사회만 봐도 남녀가 양분화되어 엄청나게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사회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학계에 스며들어갔습니다. 영화, 만화, 게임 등등 수많은 곳에서 정치적 올바름과 페미니즘을 외치면서 지금껏 행해왔던 백인 위주의, 남성 위주의, 비성소수자 위주의 강자의 것들을 부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수 발생하였죠 그리고 게임업계에서는 지난 5월 예의 의 대표 게임 중 하나인 배틀필드5가 이 신호탄을 발사하였습니다 게임을 고증과 맞지 않는 게임의 몰입감을 떨어뜨리는 과한 p c 적인과 페미니즘적인 사상에 맞게 뜯어고침으로써 많은 게이머들에게 질타를 받았으며 게임 또한 자신들의 사상에 반하고 반대하고 엄플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개발자들의 이상한 대처 덕분에 판매량 또한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에의 행보를 보고 어디서 영감을 얻고 대체 어느 점을 본받기로 했는지 최근 유비소프트에서도 PC와 페미니즘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부고발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참 EA 사건이 터졌을 시절 유비소프트는 정도를 지키면서 PC를 한다고 많은 게이머들에게 EA와 비교를 당하면서 간간히 칭찬을 받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바로 유비소프트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의와 상관없이 PC적인과 페미니즘 비슷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을 통해 유출된 사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직원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먼저 공개된 사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성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캐나다 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회 SSHRC에서 지원하는 5년간의 프로젝트의 일환인 REFIG에서 유비소프트의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인 인 SITU 프로젝트를 후원 개발자들의 다양성과 사내 성평등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REFI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해당 사이트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REFIG는 Refiguring Innovation in Game의 약자로 게임산업 문화에서 다양성과 형평성을 증진시키고 많은 부분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단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내 사이트에는 왜 REFIG인가 라는 통계에는 게이머의 48%가 여자, 프로그래머의 4%가 여자, 업계의 0.7%가 트랜스젠더... 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86%가 이성애자 업계의 79%가 백인이라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이 이해가 좀 갑니다만 제가 아직 한국인이어서 동양적 사고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86%의 플레이어가 이성애자인거랑 업계 0.7%가 트랜스젠더인건 와이리피인지는잘 모르겠네요 이렇듯이 약간 갸우뚱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 홈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외도 뭐 게임 속에서 lgbtq등 성소수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죠 뭐 대충 refig라는 운동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여성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것은 매우 맹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자료의 출처가 코타쿠라는 해외의 언론사인데 코타쿠는 매우 편향적인 기사를 쓰는 것으로 유명하며 언론의 자격 또한 의심스러운 언론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향적인 자료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또 게임을 하는 여성 유저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캐주얼하고 모바일에 속해 있는 가벼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고 콘솔 게임과 같은 코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매우 적기 때문에 다수 주제에서 끝나가는 오해 소지가 있는 통계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도 내부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의 자료들은 다소 오해 소지가 있는 자칫 선동을 위한 편협한 시각의 자료들로 무언가 특정된 사상의 정당성을 위해 끼어맞추기식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여줍니다 뭐 정치적 올바름과 페미니즘 그들이 100% 사회악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출범하게 된 배경과 의의 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18년인 지금도 여성과 남성 백 인과 유색인 간의 차별이 물론 막 옛날 만큼 눈에 보일 정도로 만연 하거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 했던 시대는 지나갔으나 암암리에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가 완벽 하게 1대1의 평등이라고 보긴 힘들긴 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곳 저곳에서 말이 많긴 하지만 이 손상으로 보자면 그런 운동들이 어느정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게임 회사들이 요즘 p c 내페미니즘인에 운운 하면서 게임의 요소들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가나 적당히라는 것이 있듯이 최근 이에이 덕분에 게임 속의 pc 페미니즘의 인식이 매우 나빠졌죠. 에이... 사실 유비소프트는 이번 내부고발 사건 이전부터 쭉 pc적인 정치적인 올바름을 고수해왔던 회사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의 배경이 제국주의적 서양주의적 사상을 기반으로 여러가지 요소와 역사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게임들과는 다르게 철저한 고증과 역사를 탐구하여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일본애를 동해로 표기한다던가 한국의 광복절을 이벤트로 만들어 전세계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한다던가 한국 맵인 몽멱타워에 6.25 등 역사적인 것들을 배치해 놓는다던가 캐릭터 중 하나인 비지를 탈북자 출신으로 설정하여 북한의 인권문제 또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잘 알려지지 않는 역사적 사실들을 고발하고 다양한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치적 올바름 또한 지켜내기 위해 실제로 여성이 들어갈 수 없는 부대에서는 여성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외 다양한 특수부대에는 여성을 집어넣는 등 남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다 고 게임성을 훼손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여 게임의 요소 에잘 녹여놓았습니다. 이렇듯이 어느 옆집의 게임과는 다르게 항상 유비소프트는 정치적 올바름의 선을 지키면서 게임성 또한 잡아간다며 많은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허나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의 비하인드씬에서는 실제 역사와는 다르게 유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을 두성이 모두 보이게 바꿨고 시대상의 성차별을 게임플레이 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세신크리드의 아이덴티티이자 게임을 홍보하는 데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역사 적인 사실과 뛰어난 고증이라는 점과는 다소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주었 죠 더더욱이 이런 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동의하는 무관하게 제작시간 업무시간까지 쪼개가면서 강제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상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든 다소 편향되어 있는 자료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던 것 이것이 현재 사건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일방적인 강요라는 행위는 나아가서 보면 회사의 갑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너희 직원분들은 여기서 일하고 싶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을 동의와 상관없이 교육받아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게임 제작에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수 있다 이거죠 물론 어떠한 사상은 게임의 개입이 분명히 될수 있어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점들은 본인이 제작하는 창작물에도 뭐 당연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어떤 사상이 누군가의 오더에 의해 통제된 상태로 일방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면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이야기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태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오고 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도 반반인 편이긴 합니다 이런 교육이 지금껏 있었다곤 하지만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물들은 PC적임을 적당히 잘 지키면서 유저들에게 큰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게임을 여태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그냥 시드의 흐름에 따라서 그쪽 사람들이 입맛에 좀 맞추려고 똥고 좀 못가리게 게임에 개지랄을 해댄 옆동네 보다는 훨씬 괜찮은 결과물들을 훌륭하게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정도 쯤이야 그냥 회사 내부의 작은 해프닝 정도로 생각해도 되는 반면에 뭔가 특정 사상을 강제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조금 걸리는 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말이 많은 유튜버죠 피디파이 최근까지 월스트리트 저널과 피디파이가 인종차별인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 진행형인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유비소프트의 프로듀서중 하나인 로라는 피디파이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퓨디파이는 자신의 영상을 통해 자신이 즐겨보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채널들을 소개하였는데 그 채널 중에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 개그 채널을 소개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부분들을 자신의 주관대로 해석하여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외에서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었죠 물론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유비소프트 게임들의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유저들의 귀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썩 달가운 이야기나 아니게 될 것이며 후일에 만약 이 a 처럼 병크가 터졌을 때그 비난의 화살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날카로울 것입니다 뭐 아직까진 별일이 없긴 하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뭐 페미지 많은 쉐끼들은 다 돼져야한다 사회악이다 이런식의 과격하고 멸시하는 언행들은 좀 삼가해주시고요 <웃음> 아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가족들과 친구들과 여자친구 아무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